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직항편 승객에 대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8일부로 중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에 대한 시설 격리와 PCR 테스트 검사를 폐지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하나여 PCR 검사를 시행한다는 걸까요? 중국 방역의 가장 유력한 설 외교보복입니다. 현재로서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유력한 해설로는 1월 27일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한 외교보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1월 말 춘제 연휴가 끝난 직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 후에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유감스럽다. 중국은 이에 결 이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 즉 중국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오기까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코로나 방역에 관한 신경전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한국 일본은 작년 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초 다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 자에 대한 pcr 변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지난 1월 10일 한국 사람에게는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보다 일본에 대한 조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발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세번째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가 대응 조치로 중국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했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국가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만을 시행했지만 비자 중단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비자 발급 중단하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일반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9일 만에 일반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응 조치가 아닌 일본처럼 철회를 요구했었다면 중국이 이를 순수히 들어줬을지가 많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